안녕하세요. 홍성디젤전문점 안현남입니다 유튜버보다는 정비인으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i30 디젤 자동차입니다. 이 차량의 경우는 3000rpm 시속 100에서 120km 사이에서 울컥거림이 있다고 합니다. 몇주전 시동 꺼짐 증상으로 이젤 밸브는 교환된 상태입니다. 엔진의 고장 중 데이터는 엔진 수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합니다. 데이터의 상태에 따라 진단의 방향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i30의 경우는 맵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맵이 되어 있는 경우 데이터 정보로는 정비를 보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데이터 상으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이상 증상을 보인다. 우선 맵핑된 데이터를 복원하는 게 중요합니다. i30 고객님의 경우 저 멀리 부산에서 계시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셨기 때문에 일부러 갔다 오기가 힘든 경우입니다. 맵핑의 경우 멀리서 잘한다고 가서 하셨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보내달라 아니면 직접 오라 거리가 가깝다면 별 부담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가는 데 3-4시간 거리가 된다면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근처에서 하셔야 문제 발생시 AS가 용이하지 않나 싶습니다. 작업 전 맵핑 이상으로 이러한 증상이 있음을 고객님께 알려드리고 작업을 진행합니다. 현재 주행키로수가 10만키로가 넘었습니다. 흑기클리닝과 DPF쪽은 예방정비 개념으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DPF의 경우 온도센서가 고장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DPF 재생시 정상적인 재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도센서의 경우 터보쪽 온도센서 DPF 전단의 온도 센서 2개가 들어가는데요. 배기 온도 센서가 들어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DPF 재생을 위해서는 배기 온도를 600도 이상 올려주게 되는데요. 이때 온도 감지가 안되게 되면 고열로 인해서 DPF가 녹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온도가 중요한데요. 이 차량처럼 배기 온도 센서가 고장나있다 그러면 시스템 보호를 위해서 DPF 재생 과정 중 재생을 정지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DPF는 정상적인 재생을 할수 없기 때문에 애쉬보다는 PM들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타고 남은 재보다는 탈수 있는 발화점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온도센서 교환 후 재생을 위해 주행을 한다면 과도한 열로 인해 DPF 손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청자분들이 DPF 재생한다고 과도한 고속주행을 한다면 DPF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속주행으로 재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엔진에서 DPF의 재생 온도는 대략 630도 전으로 온도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엔진의 성능 저하, 흡기 카본 누적, 인젝터 분사량 불량, 기계적인 성능 저하로 인한 오일 소모 등으로 불완전 연소가 많아진다면 DPF 내부의 PM 누적이 많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과도한 고속 주행을 한다면 불에다 기름을 붓듯 DPF 내부의 온도는 순식간에 ECU의 제어 온도를 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DPF의 내부는 고열로 인해 녹아버리고 매연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DPF가 너무 막혀있다면 주행재생보다는 탈부착 클리닝이 안전합니다. 특히 단거리 주행이 많은 분들은 주기적인 장거리 주행을 하시거나 오일 교환시 정비업소에서 스캐너를 이용한 강제재생이 필요합니다. 맵핑이 되어있는 엔진의 경우 흑기 카본은 정상적인 차량에 비해서는 카본이 덜 쌓입니다. EGR 밸브의 열림시간을 줄여놓기 때문인데요. 흑기 카본의 경우 흑기로 넘어가는 엔진 오일이 EGR 밸브가 열리면서 배기가스의 뜨거운 열로 인해 오일의 산화작용으로 카본이 쌓이는데요. 맵핑의 경우 EGR 밸브의 열림시간을 줄여주니 배기가스와 오일의 접촉시간이 적어져 카본 형성이 적게 발생이 됩니다. i30의 경우 기본적인 메인터너스 정비 후 출력 연비는 좋아졌지만 증상은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부산에 내려가실 일이 있어서 매핑의 원본 데이터 입력 후 증상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여러 분 엔진에 매핑을 하셨다면 고장 수리하시기 전 맵핑을 원래 데이터로 복원 후 개선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